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저번 주말에 누사비치를 갔다 왔어요 같이 사는 한인 형님 두 분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그분들 차가 있어가지고 좀 수월하게 갔다 왔어요 도착해서 막 멋진 차들도 있고 시기가 겨울이긴 한데 낮에는 햇빛 있는 곳은 충분히 따뜻해서 물놀이 하고 있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, 많더라고요. 형님들 사진도 찍어주고, 이건 접니다. 모래 작품이 있었는데, 돈통도 있더라고요. 물론 돈은 넣지 않았습니다. 갔던 날에 결혼한 커플이 있었는데, 결혼식 끝났을때만 봤어요 아 결혼식인가? 뭐 결혼식인가 보네요? 아마 여기서 웨딩 촬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여기서 기념 촬영 하길래 저희도 기다렸다가 찍었습니다. 마지막로는 돌아오는 길에 캥거루 포인트가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캥거루 포인트 가서 사진 찍으려다 비 엄청 맞고 감기 걸렸는데 이번에는 야경을 무공적으로 찍었어요.